I'm sorry. 궁대를 풀기로 결심했다 많이 놀랬지 <웃음> 도망갔다고? 다리토리 걱정이면 그냥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깎자마자 바로 다시 잘한다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? 차라리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는 힘없이 쓰러지는 꽃 꼼짝없이 걸려버린 가여운 짐승